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목면지 이야기는 이상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귀신 이야기들이 원래 다 이상하긴 한데 목면지 이야기는 다른 귀신 이야기들과는 조금 다른 쪽으로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목면지 때문에 일어난 기이한 일의 실체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 뇌피셜과 엉터리 추리로 가득한 영상이 될 예정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뒷받침할 만한 주장도 없이 그저 원본 이야기와 제 생각만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얘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목면지 해답편 시작하겠습니다 목면지 이야기가 수상하다고 느낀 첫 순간은 역시 버섯을 먹고 환각을 경험했다는 대목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귀신이나 저주 때문이라기보다는 독버섯에 의한 환각작용으로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의심하고 나니 다른 대목들도 수상해 보였습니다. 한 가족을 괴롭혔던 전염병이 가면을 버리자마자 바로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도 조금 이상했어요. 귀신이나 괴물 같은 존재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는 구슬하거나 부적을 붙이는 등의 주술적인 방법, 혹은 문제의 원인이 되는 물건을 파괴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목면지 이야기에서는 이두 가지 방법 모두 사용되지 않았어요. 아무런 절차도 방법도 없이 그냥 목면지를 버리는 게 다였으니까. 게다가 가족들의 병이 순식간에 나았다는 걸 보면 그 방법 상당히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염병이라는 것도 수상한 점이 상당히 많죠. 대개 전염병은 한번 돌기 시작하면 한 마을 전체에 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목면지 이야기 속 전염병은 마을 전체가 아닌 한 가족들에게만 퍼졌죠. 전염병이 맞는지를 의심해야 할 정도로 형편없는 전파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목면지를 처음 버린 곳과 나중에 목면지를 발견한 곳이 서로 다르다는 것도 조금 이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걸 목면지가 가진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사실 이건 귀신이야기에서는 말이 되더라도 실제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니까요. 이러한 의문점들 때문에 저는 한 가지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목면지 소동은 사실 버섯과 곰팡이균 때문에 생긴 해프닝이었다라는 가설이요. 이 가설대로라면 목면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였을 겁니다. 사실 목면지는 관리가 되지 않은 가면이었다. 그래서 가면에는 이미 곰팡이가 쓸어 있었고 버려진 뒤 야외에서 비와 바람을 맞아 망가지면서 더 심하게 부패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목면지에서는 독버섯이 피어났고 이 버섯은 환각작용을 유발했기 때문에 이를 먹은 사람들이 이상행동을 보였다. 이 가설이 맞다면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의문점들 모두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버섯을 먹은 사람들이 했던 이상행동들은 당연하고요. 모면지 때문에 생긴 전염병이 어떤 병인지도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죠. 가족들이 알았던 병은 전염병이 아니라 모면지에 핀 곰팡이균 때문에 생긴 천식이나 기관지염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당연하게도 이 병은 곰팡이에 노출된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전염병과는 달리 온 마을에 퍼지지 않았고 같은 생활 반경을 공유하며 곰팡이를 흡입했던 사람 즉 같은 집 식구들만 병에 걸리게 된 거죠. 목면지를 버리니 병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또한 이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목면지를 버리면서 곰팡이균도 함께 사라졌고 이 때문에 가족들의 병도 사라진 거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의문점은 단 하나. 목면지를 버린 곳과 발견한 곳이 왜 서로 다른 장소일까 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흐를 동안 바람 때문에 위치가 바뀌었거나 그냥 누군가가 가면을 주어 다른 장소에 버렸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 목면지는 사실 한 번도 이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버릴 때는 분명 들판이었던 곳이 몇 개월 후에 다시 발견했을 때는 밭 한가운데가 되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싶으시겠지만 일단은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곰팡이는 덥고 습한 여름에도 생기기 쉽지만 겨울에도 많이 생깁니다. 집 안과 밖에 기온 차이가 심하면 집안이 습해져 곰팡이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는데 날씨가 추우니 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만약 가족들이 목면지 때문에 병에 걸렸던 시기가 이런 겨울이었다면 목면지를 버렸다던 들판은 눈이 쌓인 상태였을 겁니다. 하지만 들판처럼 보였던 그곳은 사실 눈으로 덮인 밭이었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눈이 녹으면서 땅이었던 부분이 드러나 밭이 보이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목면지는 이동한 적 없이 서로 다른 장소에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뭐제 생각이 조금 터무니없어 보이긴 해도 기이한 힘을 가진 가면 때문에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이상한 일에 휘말렸다 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그럴듯해 보이지 않나요? 여기까지 오니 저는 이제 목면지에 도달 났던 버섯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에서 나는 버섯들 중 섭취가 불가하거나 섭취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독버섯들을 찾아봤어요. 버섯정보 포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독버섯은 갈리베밀 종버섯, 대나리 광대버섯, 고구산 광대버섯, 두건 보자 에밀 종버섯, 밤색갓버섯 양파 광대버섯, 절구버섯, 아세비, 턱받이 종버섯, 황토 에밀 종버섯, 흰알 광대버섯, 흰 오뚜기 광대버섯, 개딱지 버섯, 공모버섯마귀 고모버섯, 공모 안장마귀 공모버섯 와인센 버섯, 갈색몸물버섯두엄몸물버섯배물조이 깔대기버섯, 바늘단버섯 갈색 기름단버섯, 사깥단버섯, 솔단버섯, 잿빛깔대기버섯 흥단버섯, 아귀강대버섯 해파리버섯, 계란모자버섯, 알황색미치광이버섯 검은 말똥버섯, 검은색 말 금물버섯, 노란점버섯목당 말똥버섯, 도망각버섯 갈색 고리갓버섯 흰골 광대버섯, 나제비, 깔때기 무당버섯, 꽃니 무당버섯, 노란각시버섯 노란 꼭지버섯, 노란 다발, 노란 대주름버섯, 노란 붉말 금물버섯, 노란 접버섯, 노란 쌀이버섯, 땅비늘버섯, 맑은 애주름버섯, 무당버섯, 감자갈버섯, 대폭질 광대버섯, 블록버갓버섯, 붉은 복지버섯, 붉은 사슴뿔버섯, 붉은 산 무명버섯, 붉은 쌀이버섯, 늘버섯, 찰소 물버섯 나제비, 사다 뇌대버섯, 아메세 광대버 애호산 광대버섯, 용가버섯, 용문새 주둥이 버섯, 은행이 무단버섯, 달수색 싸기 버섯, 결구 버섯, 전박이 어리알 버섯, 좀 무단버섯, 주무단 름 버섯, 천여송이 버섯, 침비늘 버섯, 흠비늘 땀 버섯, 큰우산 버섯, 흔주원이대 광대버섯, 턱받이 광대버섯, 턱받이 금버섯, 파경버섯 황금살이 버섯, 흰무단 버섯, 흠집 나비 전 버섯, 흰날대 버섯, 흰복집 버섯, 흰복근 버섯, 흰무단 버섯, 아재비, 흰오징어 버섯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환각을 유발하는 버섯은 이 가지뿐이죠. 그런데 여기서 계란모자버섯, 검은띠 말똥버섯, 노란종버섯, 목장 말똥버섯, 조만각버섯은 잔디나 동물의 배설물에서 자라나는 버섯이고 검은 쓴맛 그물버섯은 땅에서 자라는 버섯이라서 이 버섯들이 나무 가면이 목면지에서 돋아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목면지에서 돋아났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버섯은 갈황색 미치광이버섯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버섯은 죽은 화력수에서 자라나는 버섯이에요. 그리고 정말 공교롭게도 우리 조상님들이 나무 가면을 만들 때 주로 썼던 나무는 오동나무와 오리나무, 즉화엽수고요 목면지 이야기가 싫어였다면 목면지에서 돋아놨던 버섯은 갈왕색 미치광이버섯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가족들이 먹었던 버섯이 정말 이 버섯이었다면 궁금증이 하나 생기긴 해요. 갈왕색 미치광이버섯은 원래 갈색이지만 가열하면 초록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 이 가족들은 초록색 버섯을 보고도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건데 대체 목면지 얘기 속 가족들은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는 초록색 버섯을 왜 먹을 생각을 한 걸까요? 저번에는 기이한 존재 목면지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면 이번에는 갈황색 미치광이 버섯을 먹고 환각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대답했을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조상님들은 우리가 지금 갈황색 미치광이버섯이라고 부르는 이 버섯을 단풍나무에 난 버섯 혹은 단풍나무 버섯으로 부르며 이 버섯을 먹으면 웃음이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의학 서적들은 독버섯 그중에서도 특히 단풍버섯을 먹고 웃음이 그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무난하게 참기름을 먹거나 약숙을 삶아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서적들에서는 흙탕물 혹은 사람의 대변으로 만든 즙을 먹는 것을 권합니다. <웃음> 갑자기 흙탕물이나 똥을 먹으라니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사실 이 흙탕물은 우리가 길가에서 보는 흙탕물과는 조금 다르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혹시나 궁금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똥물은 그냥 똥물이에요. 이 흙탕물은 지장수라고 불리는데 엄연히 만드는 방법이 따로 존재하는 하나의 약재였습니다. 식물 본초에 이 지장수를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황토가 있는 땅을 찾고 땅을 깊게 파서 그 안에 물을 부은 뒤그 물을 저어 황토와 충분히 섞이게 만들고 황토가 조금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때 윗부분에 있는 비교적 맑은 물이 지장수죠. 이 지장수는 버섯을 먹고 생긴 황각뿐 아니라 각종 중독과 답답함을 해결해야 할때 사용되는 나름 인정받는 약이었는데요. 명나라의 약서적 본초학목에서도 우리나라의 서적 단곡경험방, 본초정화, 식물본초, 언해구급방의방합편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제시되던 약재입니다뭐이 지장수를 먹으면 해독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요. 우리나라 야생에서 나는 버섯들 중에서는 먹을 수 있는 버섯보다 독버섯이거나 식용 가치가 없는 버섯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찾은 버섯은 절대 먹지 않아야겠죠. 목면지 두 번째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사실 제가 다루는 귀신 이야기들은 정말 귀신이나 괴물 때문에 생긴 일이라기보다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귀신의 소행으로 생각한 일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 힌트가 주어진 이야기는 또 처음이라 조사하면서 유난히 더 신나고 재밌었는데요.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과연 즐거우셨을지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즐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언이었습니다